오늘 흰색 신을 까 검색 신을 까흰검 c'est e boss c'est v qu'ils ont à j a m i s 땜드위치? 응. 빵을 잘하나봐 음 특이한 맛이다 참치마요를 여기들여오면 대박이 날것 같은데 킹밖에 연어에 마요네즈 섞어 넣어서 너무 늦게 와서 간단히 합산될것 같아. 저를 모르고 들어가지 마. 근데 난 메르시의 문제를 알았거든. 저랑 토크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지도에 찍어 놨더라고. 저기를 파리 응. 가면 응. 메르시 가야 된다 해서 메르시 찍어 놨는데. 그 어, 동네에 있는 어, 줄난 <웃음> 많은 영광 <용감> 받았어. <웃음> 어떻게 생각해? 저기 앉아가지고 책 읽는 게 기믹일까? 기믹이 아닐까? 근데 이나라하게 사서 이 아닐까? 원하게 사서 휴양찬란해버려 예쁘다 여기 간판이 없어. <웃음> 어, 여기 진짜 예쁘네. 이거 음. 오빠, 명함을 땄습니다. 아니지. 뭐 <목소리> 어, 근데 어깨 부이 살아 있네. 아, 아까워. 거의 새거 같다. 말이 승 아닌 거 같아. 너지 <목소리> <목소리> 야구시야 베스트야 네, 이게 가격이... 근데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도시 네, 나와버려 이게 가격이 헐습니다 야로 사야겠어요 <놀람> 저 떨어뜨리고 는느 이길 데음 양념 음야나 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먹었는데 고 느낌이야. 질겅질겅한데 뽀뽀하고 양념 맛이 되게 좋다 이거 어때어 나는 근데 좀안 먹어. 이팅이잖아 어? 여기 맛해에있어그 이게 뭐야? 내가 먹는 거잖아. 브로콜리, 와이루틴이거이는 아닌 같아 어, 네. 이거 만들는거같다 모양 이우리가다 들어가겠지. 뭔가 다 먹었어? 어, <웃음> 快去 짜란 제가 바리에서 발 뒤꿈치 미는 거를 버리고 왔어요 아 바리가 아니에요 시체스에서 버리고 왔는데 팔이오 급격히 발 뒤꿈치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 와서 정말 후회를 했거든요 파리쟁들이내발 뒤꿈치를 보고 수근거리는 거 같아가지고 아무튼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발 뒤꿈치 미는 버퍼 같은 걸 하나 사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볼게 어때다 설치를 해야 되나 나 다시 태어났어 신하는거 아니야? 과하게 하지마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키가 좀 줄어든 것 같네. 힘들어, 쓰라. 야, 다 됐다. 오늘 원 김치가 먹나요? 맛있다 김치 <웃음> 먹고 싶어 진짜 팍싹 익은 싹은 총각김치가 <웃음> 먹으신데 검은색, 흰검이검 네, 검정 검정 아 근데 1층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저희는 오늘 방북 플리마켓을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많이 뜯으면서 오는 것 같다. 다들 한 바가지씩 장바구니를 들고 있네. <놀람> <놀람> 저 의자가 참 마음에 들어요 집에 안 들렸다 가도 되겠다 내가 여기 살았으면 하나는 사갔을것 같은데 인테리어 용품이 많아 가격이 헐터라 <웃음> 그래도 되나? 안 되나 언니 모자가 많지 않아. <웃음> 우영이 모자는 없다 베토가 있네 잘 찾았네 데뷔먼 SJYP 비싼 친구들은 묶여있어 샤넬은 <웃음> 단단히 잠겨져 <잠겨진다>. 있는데 <웃음> 옷이 늘어나고 있어 <것> <웃음> 괜찮다 네. 얼마인데 116? <웃음> 괜찮아 많이 해아 <해전>? 음, <웃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웃음> <웃음> 아 진짜? 태테솜이라고섬이야나있 어, 그안에서 그러니까. 그 피크닉을 많이 하더라고. 아, 저전시에는 강아지 도들어갈수있구나 귀여워. 안할 수. 상만이 어? 니는 어떻게 찍금주지안게 다리까지 상만이서이 아, 아, 아. 부럽다. 어? 그럼 부럽아. 버려진 산이라고 <웃음> 생각할 때 소름이 변소잖아요 소름이 전용 변소 그 쓰레기통도 되게 잘돼있다 우리나라 쓰레기통도 잘안해놓아 쓰레기 막 버린다 이거는 혹시 이거든 여기서 뭐가 있네 알았잖아 1.6이다. 너구리랑 해가지고 생각보다 안 비싸네. 와우, 와우. 어, 삼겹살 좀5 0도 맛있겠다, 이거. 삼겹살 100개지 호주 한장날김치전으 맛있어. 따라가려맛있다입 퍼져볼 어음어좀드요 아, 오늘 한 달. 아, 어, 진짜 지난번에 외국인들 환경을 음, 쳐다봐 음, 이거 뭐 먹을게. 응. 뭔지 못먹 우리가 외국인들 뭐 먹나? 뭐 먹지? 쟤네 뭔데? 잘 먹쏘. 김치찌개를 다먹었는데이번에고춧가로 <웃음> 진짜 많있만이는맛어 <웃음> <맛있어. 웃음> 내 신을 깨놔 뭐가 나 검정색이 났다고 이건 검정색 신은지 호름지 음. 음. 리온실 음. 진짜 모르는데 그치 발프로가 있는 거잖난좀 어. 이틀을 날린 기분 <웃음> 내 이틀 지워지고 스페인에서 라로카 빌리지 갔을 때 그날도 라로. 내 기억에서 도려졌고 <웃음> 답답해버려 어디에 서해를하라그 라빠레스에 전화를 걸어. 우리 그때 무슨 힘으로 걸어다녔던 거고 왜왜 그건데 범죄도시2가 너무 보고 싶다 천만이 넘었대 코로나 이후로 천만 처음일걸? 천만이 넘었대? 뭐, 리패고다 봤어? 다 봤어 여기는 또 동양하는 사람들이 많네 i water, water, a t o i g t 1 l t h e r s n o t h o d i p h o n e 13 i p 13 mini e got d e m of a d a v e o a r e a e I t n i a o d You want to see your first name? Yes Email please This is the a t u a l o n t h is i uh, what is it? It's, uh, is it? I'm j s t o n k e b a s t i t o in the m o v i It's n e o n t n t 지금 입생로랑의 디자인은 이거란 네. 네. 말이지 왜요? 안겪고이최 입생로랑 아닌 것 같은데 이이 응. 저거를 응. 이으면을바은 거랑 응. 이게 네. 이렇게 가고 아 이게 여기 어깨선 뭔지 아예 이게 두 개가 아 바가지만 자켓 소매 두 개가 바가지 해서 소매하고 음음 Pourtant, la jeunesse et la rue ne tardent pas à s'approprier cette mode rétro. 엄마망해 거 한국의 맛이다 국식에 나오는헤어진실말 맛이라네 먹워무먹워도다것못겠다누가멈쳐갈것 같기도 하고 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옆에 해인데왜 싸우는 거 뭐하는 거 같아? 아 시원해 어? 뭐야 이게 노산만요로하겠습 우리 옆에서 싸우고 우리 옆에서 싫어 왜 우리 앞에서 싫으해 여기 약간 인간이고 개고 슈가 있을 것 같고 Hi, hello, Miss Korea. It's me again. Right, you are living here? Yes, yeah, you are very pretty m i s s Korea. Miss Korea? Miss Korea and Miss Korea. ]eloos. I u n a my d a t You are very <laughs> e t <laughs> <coughs> 대만사람이니 말이 걷는 거야? 야, 여기 단단히 치해가고 옆에 앉아 봐. I like acid I'm 이제 okay. 만아어 <웃음> <웃음> 스마트 아이씨 <웃음> No problem It's a m a z 여기는 합법인거다 합법 아니야 사람 친구해야 되는 거찍어 응. 여기 무서운데 어떻게 생각 What are you d o n g <웃음> <웃음> 야니 네 근데 그거 올리면 니 그걸 할수있지 리가 죽어 있었어요 포할것 같아서 자리 옮깁니다 멀리서 보면 유럽에 간 우리가 부럽겠구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o <웃음> 퍼터일 마르게리타 피자 어, 마르게리타 아니야 디아블라 피자입니다 말별고가불야내 입맛 없네 <웃음> 진짜 이게 김치찌개보다 싸더라구 야시 근데 애들 꼬리를 다 잘라놨네 얘도 패스샵 있나? 브리더 이런 거 아니야? 위너서안 그렇게 막 이런 패스샵이야 타다 타는 는거 자체가 쟤는 이해가 안됐어요야 시션이죠? 오케이 누가 버스킹을 한다. 오리한 똥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웃음> 똥 밟은 건 아니지 여기에서 피크닉을 하고 손네 다들 요런 스파지스 꼬마 노래를 되게 노래하시는좋 프랑스 사람들이 노래 못하는데 <한대. 웃음> 먼 나라 이웃나라에서 봤어 <웃음> 찮그 해잖아 <웃음> Let's go. 재밌다 땡땅 거면 재채껍 될것 같은데 이거는 또 정기하는 거라서 정기화... 진짜 남는 장사다 땡땅 요리 불쌍아 왜 대화 시도해 왜 이거 사는 사람들 다손안 되는지 알겠다 해운대에서 해불렛 해운대에서 해리단길까지 왔다 갔다 <목소리로> 아이폰 박스도 좀 친환경인 것 같아. 풍 <목소리도> 용량이 늘어나니까 너무 마음이 여유롭네. 색깔이 곱네. 몽골이쪽 음, 음, 그냥 진짜 오만거 음. 떼만거 다 있다 음 야하니 맛있다 뭐즈 여기 꽃잎같은 거를 붙여놨네 약간 바디오이 먹는 느낌 음 이거는 <웃음> 음, 음, 음. 좀 고소한 맛이다아 단일하거든? 음. 좀덜단아피서치가 음. 제일 맛있다 음. 나오는데 다 맛있어 특별히 맛없는 거지 먹거라한 음. 음. あり자とうござ 백으로 한가? 도나요 되게 편하지 지퍼가? 어 근데 어그를 안파네 <웃음> <안 웃음> 아 남성거야? 아, 남성 지금 괜찮아 우리딸리가 가슴 아파가지고 카메라는 안 파냐? 여기 지하들이다 핸드폰을 끼고 다녀가지고 저희도 사고 싶으셨거든요 음. 저렴하지 않아? 이거? 이거 음. 싼 거? 어? 이거 싸려 뭔데? 이걸 많이 하더라 이네 말이 하는 건데 흰색을 많이 하더라 니완 네 크게 흰색 <웃음> <웃음> 조롱할까 볶음 <웃음> 하나만 내 목소리 들리나? <웃음> 영혼이 <웃음> 목소리 들리나? 미국 맛좀 먹어볼까? 팬케이크도 판다 샤우스 웨스턴 이게 탄산로어오나 너무 잘산거 같다 50%랑 천천히 왜 8%에서 올라가지 않아? 그걸 해봐 비행기보다는 비행기보다는 커트로에 다 집에 있어 그게 너무 많이 펴져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맨날 다꺼놓고스다이었거 얇은데 진짜 여기다 내 거는 일주일이었다 다이커라도 좀 낮추고 2중에 너무 많한거 아니야? 나 수절버거 좋아해 옛날에 평소에 수절버거 많이 켜서 원세스 왕도 안보여줬 <웃음> 너무 맛있다. 한식 먹었을 때그 감동이 또어 변해져오네. 살이 빠져있을까? 빠져있어. 아, 쫄아있을 거 알아. 난 빠져있을 거 같아. 우리 하루에 그래도 2만 곳씩 하자. 계속 돌아다니고 아니 으 아프고 아프고 절대 짜면 안 돼. 어, 짜는 거안나을걸다 하자마자 피부까지 봐야 되는데. 1% 맞아어 진짜 졸피는데 이마에 너무 이겼나 <웃음> 아니, 영몸이야. 너무 짜고 싶다. 살이 와서 먹은 것 중에서 나 베스트인 것 같아. 아, 한식이 <웃음> 베스트였어. 그 다음 한 2등 중단. 베스 어때? 발로. 음. 몇 포야? 6퍼. 못 뻗었어. 충전안 아, 내눈 그냥 참약 올리는 것 같네. <웃음> 대놓쳐. <대중처. 웃음> 아, 살짝그랬다거 먹고 사러 가. 근데 햄버거 진짜. The shop today for us. <웃음> 어, thank you. Thank y 왜 이렇게 하자? 근 이렇게 하면 기분 좋나? 내가 니안늘한나 기분 좋나? 애기한테 인정차별을 다 했어. 나, 저를 눈을 보고 눈을 탁탁탁 찢으면서 메롱을 하면서 갔어요. 고모가 아기 단속도 안 하고 내 앞에서 한세 번을 눈을 착착 착 찢으면서 <웃음> 눈물이 말캉 나는 거지. 이렇게야? 어. 여긴 진짜 김해 같다. 맞지? 기스가 엄청 나 있어. 여기 테두리 푸스마 파버려. 아, 우리 표도 끊어야 되네. 몇 개를 해야 될까? 네 장. 계산 중이고 얼마 썼을까? 세나거짓 어. 응. 여기 사람이 많다 다 디즈니랜드 갔다 왔나봐 우회해 우회해 엄청 진하게 한다 어머머 격정적여버려 <웃음> 성인용아 <영화> 보는 기분이지 않아 <웃음> 처음편찍어보았어 길거리에서 기다려는거 처음 봐야 큰게 없어서 들어가겠다 두번 썼는데 엄청 까죽기 상했네 이거 뭐? 나 오늘 진짜 한 손에 들어줄 것 같네 난 여섯 개밖에 안 샀네 아유. 나도 이거 버릴 거잖아 몸이 무거 몸이 너무 무거워 피로가 굉장히 무적이 된것 같아 음. 얘네처럼 머리 안 감아야지 나 생겨서 가까이 갔는데 기름 냄새가 났다고? 물이 안 좋아서 안 씻는 것 같아 양치도잘안 하는데 공는화장서 양치하면 되게 이상한 제품이에 양치를 세워 한다는 개념이 좋고 그래서 냄새 나는 거야 양치 살면 애국심이 강해지는데 그럴 것 같다 내가 어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피부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골막하고 있는 것같아 1차는 오일이고 2차는 화장인데 화장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잖아 쉬는 날 없이 하고 있으니까 얘가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만해! 공항은 이제 또 쌩얼로 싹 가가지고, 하루 비행기에서 푹 쉬면은 좀 깔아 앉겠지? 니 웰컴푸드 뭐 먹을 거야? 떡볶이? 국물 떡볶이. 김치찌개. 해장국. 국물로 이제 가는 거지. 국 같은 게 너무 땡기네. 음. 프렌치 토스트? 안 먹어봐도 될것 같지 않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돌솥 비빔밥, 간 된장 비빔밥. 아, 포쌈, 춥발묶이다 부추 부추, 아이고 맛있어. 배민을 오랜만에 또 이제 들어가야겠네. 등급 떨어졌겠다. 다 네, 스카프도도 먹어야겠다. 달판크림인가 또 그게 유명하대. 지인들한테는 유리아주리퍼 같은 거, 가족들한테는 달판크림 같은 거. 달팡크림살 거야. 이모한테. 완전 어... 선물만 사가는. 친구들도 집에 잘 일하러 온단 말이야. <웃음> 와인을 한다고 시놀릭. 네가 이곳이고갈수있겠는 그게 안 깨지고 잘 도착하는지가 좀 의문인데. 창문에 들어가야 되겠지? 어떻게 보는 거? 너 조심해. 오마이갓 주사 지 오마이갓 주사 지이큐 우리 조롱한 이제 눈물이 나노 어... 우리 성향이 해야되네 그니까 눈물이 나노 눈물 우리 여행 기싫어던 다른 사람들 여행오기보니까너 BTS의 나라에서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도 많이 했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말못 듣고 너 쓰냐고 물어보질 않냐 너컨셉인지아닌까 괜찮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뚫어둔 노래다. 이 얼마 이거? 아니 열어 주신다. 왜? 왜 똥냄새가 나지? 똥밟았나? 이구고 똥밟새가 도뭐당가요 그래서 자꾸 후회가 되네요. 파아요그파죠 음. 이거는 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 이런 한 18,000원 하겠지안 귀엽다. 요3유로 <웃음> 어. 이거 참 귀엽네. 7금도 뭐 다이소급 가볍네 어우 예뻐다 복막대 아픈 담배존입니다 직원들이 담배를 우질락이 피고 음. 있어요 어디에 가나 똑같네 서멀 음. 롯백 앞에 가면 음. 엄청 담배 많이 피다있 음. 흡연 부스 만들어줬잖아 롯백은 음. 음. 이상해 원래 이지는 거 아이소요? 음. 응주구가 음. 아니야 원래 이거야 음. 음. 그만하이소 음. 제발 뭐하지도말아 음. 내 수렁이가 내고난이랑 살기 진짜 싫다니 <웃음> 네 말고 더 좋은 엄마 만날 수 있었는데 니때문에 네내 인생 망 했다 <웃음> <전세지 말해줘서>. 어. <웃음> 그러면 나 진짜 눈물 나는 거지 아니, 그거 빼고다 해줄게 나도 마당 있는 집 살고 싶다 말 아, 못해도 다행인가? <웃음> 말아야지 고민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원 하는게 여기서 70만원 하면 사야 되는. 내가 사고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색을 사고싶었는데 검정이 글쎄. 있는데 검정도 신어보니까 문난는이예쁘더라고 해가 이렇게 밝은데 문을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10분만에 살게인데 나를 들여다보네 <웃음> 내 상상 속인가? 그 디자인이 없지? 여기는 그래도 개념이 있다 네. 세워주려고 했으니까 네. 나는 바보입니다 빨리 나는 바보입니다 <웃음> 두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웃음> 후라다의 나라에서 안사고 관제자로 주는 스페이면서도 안사고 나는 안찍는데 나는 열심히 찍었잖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내가 외동이라서 그런가 여섯 개나고 어, 여섯 박스도 막. 니샌드위치잖그거로 a t u 잖 내가 축하까지 해주은 조합도 좀 이상했어 지갑이 방금 털릴 뻔했습니다 <웃음> 여행 마지막 날 지갑을 털릴 뻔 <웃음> 휴대폰도 있지? 어. 무서워 저희 뒤로 와가지고 친구 지갑을 이렇게 잡았대요 그냥 쳐다보니까 우스 <웃음> 가면서 갔대요 쎄한 느낌 네. 감질 잘한다 <웃음> 저번에도 가방을 뒤로 메고 싸웠는데 어. 어. 그러니까. 아 지갑을 쏙 집어넣어서 한국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야 입구가 없던 레로 가방이 왔거든 멋있는 거야요 그러니까 살벌 순서가다 이제 안내는거야요상가 있었는데 하늘 던져야 되나? 잡아 이을게요 멋지잖아. 음. 아, 그래. 나는 그런 일 겪잖아. 그러면 음. 말 못해. 도와주세요도 말 못하고. 도둑이야도말 못하고. 음. 이 지갑을 주고 갔다고 음. 해지 음. <웃음> <웃음> 나는 그런 거 못함. 전적인 문제는 맞아. 절대. 그렇지 않아. 모네 그림이 어있었는데 모네 그림 오르세에 있었잖아. 네. 오렌지리에는 뭐가 있었더라? 소련 길다랗게 곡선으로 펜츄리에 광고 어, 있잖아 호르에있었아호르세옷층에 어, 어. 별이 빛나는 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고 가자 해서 그걸 보고 왔잖아 로댕이 안에가 너무 예쁜 거야 로댕은 예뻤어 근데 예쁘기만 했어 어제 산세우다 해서 <웃음> 여기가 더 싸네 이거 좀합리적이네 엘무랑 이 조합으로 아, 나 종갓집만 먹어. 아, 나 종갓집만 먹어. 아. 김치야야 먹어보아 oh, oh, oh. 절대 놓치면 안돼 체리 맥주 주고 가는 거야?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쯤만큼 있었고 빨리 가고 싶다 택스리폰만 남았어 택스리폰이랑 코로나 검사 출력하는구나 내가 이짐 가방에 자물쇠를 걸어놓으면 대단한 게 들어있는 줄 알겠지? 자물쇠를 안 하는 게 낫겠지? 꽂진 것처럼 잠이 오네 나 오늘은 비행기에서 잘수 있겠지? 이본에서잘수 있을 지 3시간밖에 못자 응. 우리 3시간 타고 이스탄불에서 내리. 내릴 4시간인가? 대기하다가 또 10시간까지 좀 많이 시들었네 응. 안녕. 어리둥절나왜 <웃음> 물에 넣었노. <웃음> 우리 진짜 얼렁뚱땅이나 그거는 안 잃어버리고. 나안 죽고 <웃음> <웃음> 안 <웃음> <넣고>. 안니야진뭐안 <웃음> 잃어버리고. 녹지 않을까. 진짜 힘들어도 녹을 것 같은데. 녹으라 <웃음> 노 야, 근데 좀독한듯 하네. 이어서 다행이다. 뒤에 사람이 줄서있으면다 줄줄 나고. 리야이니까 이해하니까. 이해 이해하니까. 이해이이하리 에스티로더가 안 보이네 아, 에스티로더 찾았다 에스티로더 헹헹 어 여기 있네 갈색병 음... 피가로원 바닐라 원 커피 원 마카푸노 원 초콜릿 원 이거 뭐에 다녀? 이거 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냅다 음. 간식 논나 먹고. 음평타는신콜릿 배랑 콜릿을아 맛있네. 여기 뭐 아니야? 이제, 이제 먹었던 줄 아니야 먹었던 줄알까나이제먹었 먹었던 거였잖아그거 이제 화색이도 음. 아, 뭐. 그래도 우리가 면이 사는 게 미정, 호수, 니가 미정 호수 것 따지고, 누가 언제 남녀해주지 마지막 휴게소 아니요? 12시 20분에 알려준대, 게이트 나좀 나간 것같아 이런 건 어때? 밑에 거 게르마늄 건강까지 같잖아 여기 있는 건좀덜온 거. 같아 멋있게, 카이마. 호텔, 그런 거 모르겠어. 난 무섭게 모르겠어. 열기지. 네, 열기부터 하는 그리고 이름 바뀌가지고 네. 그그 항공사 광고하는 거에 나라 이름 바뀌었다고. 호텔, 호텔. 일로 오고, 그리고 출적이다 면치지 마. 이게 터지면 또다 터져. 그리고 예쁘다. 음, 소리. 비행기에서 기절하고, 진짜. 섹시도 예뻐. 고 호텔, 섹도 문이 꺼질 때까지 좌석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